이번에는 제가 미국에 와서 느꼈던 거, 좀 신기했던 문화?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미국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게 제일 좀 신기하고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좀내향적인 사람이 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좀 되게 밝고 부친성 좋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사실 좀 지나가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거나 조금 매너를 베푸는게 좀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진짜 어, 카페 들어가도 이렇게 문 잡아서 열어주고 계속 막뭐 한참 기다리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눈 마주치면 그냥 하이 뭐 인사하고 이런게 좀 일상화가 되니까 맞추지 못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나는 왜막 진성 이렇게 다 하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안 드는 거예요. 어, 저 사람이 나를 뭐, 내가 인사를 막 이제 반갑게 안 해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생각 안 하겠지? 뭐 이런 것도 막 내려놓고 이제 좀 이젠 씩씩하게 말도 걸어보고 먼저 하와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곳곳에 쓰레기통이 되게 많아요. 근데 한국은 좀 쓰레기, 요새 들어서 쓰레기통 찾기 어렵잖아요. 이제 뭐 커피 먹고 나면 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어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막 계속 들고 다니고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쓰레기통이 되게 많아요. 대신 분리수거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음식물도 이제 식당 가서 음, 이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면은 거그 안에 이제 음식물들이 이제 남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탁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놀랬던 거는 식당을 갔는데 그 쓰레기통이 한국은 이제 뭐 플라스틱 음식물 뭐 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 구멍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제 뭐 쓰레기 쓰레기들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싹 버리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이 넓은 나라에서 이렇게 재활용을 잘안 하는데 이게 환경을 좀 보호한다고 해서 이게 보호가 될까?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.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 미국에 이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땅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일회용도 막 많이 배출하고 쓰레기도 이제 그냥 분리를 안하고 버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길거리에 사람이 잘안 다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걷는 거 되게 좋아해서 되게 걸어서 10분에서 20분 또 길게는 30분 또한 시간 동안 걸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낮에도 한국에 비해서 사람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차를 타거나 또 자전거를 타거나 막 스쿠터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오히려 이제 이제는 차를 모으다니다 보면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 보여요 어? 저 사람 걸어다니네? 뭐 이런 거? 신기했던 경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차도 없으니까 막 10분, 20분 걸어다녔더니 진짜 주변 사람들이, 너 어떻게 걸어다니냐고, 위험하다고,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여기는 밤에 이제 돌아다니기 힘들다 보니까, 땅도 넓고,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보로 잘안 걸어다니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이렇다 보니까, 뭐, 카페나 음식점, 그리고 심지어 약국까지 드라이브스루 이제 뭐 차를 타고 이제 사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총기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 오기 전에는 이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나 뭐 진짜 만에 하나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은 진짜 땅에 넓을 만큼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또 괜찮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진짜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사실 땅도 많이 넓고 해서 진짜 당장 옆 동네에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도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총기 사고가 아예 없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 이제 뭐 헬기가 다닌다고 하는데 그걸로 솔직히 예방이 되긴 어렵죠 아무래도 그리고 최근에는 또 뉴스 보니까 총기에 관련해서 오히려 와 규제가 완화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이유려 가지고 미국 생활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진 검색 어떻게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지진이 많다고는 이기못 들었어요. 었 그냥 지진이 나겠구나. 한국도 요새 지진이 좀 나잖아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안하고 왔는데 제가 진짜 여기 온지 반년도 안 돼서 세 번이나 경험했어요. 그래서 어 저도 한번은 이제 집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집이 진짜 종이짝처럼 흔들리는 거야. 그래서 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 캘리포니아도 진짜 지진 안전지대가 절대 아니에요. 어 오히려 일본처럼 활성화돼 있어서 지진이 언제 또 크게 일어날지 모르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또 이런거 또 검색해보셔서 내가 가는 지역이나 주는 또 어떤게 되게 많나 또 어떤걸 주의해야하나 이런것도 검색해서 보시면은 미국생활하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다음 영상 또 브이로그 팁 여러가지 많이 올릴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아